안냐 썼어도 똑같았겠지. 아, 진짜 이걸, 3패를 깨고 쓰자. 저걸 쓰는 타이밍은 3패를 깨고 써야 돼. 3패에서 쓰면 안 돼. 3패를 깨고 써야 돼. 4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패에서 써야 돼. 3패를 성공하고. 한 찌르는 것도 나오더니 하단벽. 아뭐왜한번더 휘둘러 아 미쳤다 이거 다시 합시다. 아 이건 다시 하자. 아 너무 아까워 표지박이이 다음에 써야 하는. 풋... 나데 한번 인사 한 다음에 그래도 뜰 줄은 먹가야문에말 세기로 아, 씨발 막았는데 이 검... 엄마, 나도 그건 주세요. 어, 뭐야? 아 뭐야? 아 저런 게어딨어 앞으로 나오는 거 뭐야? 우스워브 위험 메일 와. 진짜 써 보자. 이거 하나 써 보자. 이거 지금 써도 되는 거죠? 아 씨. 아 벌써 써 버리네. 아 씨. 아, 이게 뭐야? 벌써 쓰면 안 되는데. 오늘 진짜 저거. 음. 음. 아! 와, 진짜 마지막 패시다. 음. 아, 안 맞았어. 와, 젠장. 진짜가 나 마지막이다. 아, 어떻게 이게 자꾸 빗나가냐? 뇌반을 제대로 했는데, 아, 안 맞냐? 이게 왜 나는 뇌반을 쓰면 다 그냥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방향이 또 중요하구나. 그냥 다 맞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배아파 진짜 배고아밥 먹어야겠다 으아 <웃음> <도망가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신쌈아! <웃음> 여기서 포션을 안쓰게 해주세요. 이신쌈아! 야, 저 창쟁이가! 으, 저 창쟁이가 문제야, 씨. 아씨 아, 이거는 스포트 눌렀는데 왜 뒤로 돌아가냐. 창으로 때리고, 한대 때리려고 하면 창으로 때리고. 환약이었어. <웃음> 왜 나는 자꾸 X를 누르지?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야, 이제 2패도 익숙해졌으니까, 3패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만 기다려. <웃음> 3패. 아, 씨. 3패. 3배 익숙해지면 4배도 언젠가 익숙해지겠지 와라, 와라. 아야 잘 가라 이거. 아! 아이 미친! 아니 이걸 발목을 이렇게 찌른다고? 이 자식이 초 놓치면 안돼 진정해 아 진정해 박자 맞춰 박자 아이씨 깔깔래 아, 가시오. 창댕이. 싸울 수 있어. 아, 지금 마음껏 때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걸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그만 따라와, 임마. 너무 빨리 눌렀어 싶었지. 아 이거 이거 맞는다 이거 아 이거 천 원한다 아씨 뒤로 빠져야지 이걸. 아니, 옆으로 빠졌어도 맞았겠다. 점프, 아, 점프, 점프. 아, 여기 절벽이야. 잠깐만. 비닐 났네. 이거 3페이지, 4페이지가, 3페이지 깰수있어 맞기만 해도 되는데. 아이 맞고 나서 잠깐 멈추는 모션 때문에 더맞는 경우가 더, 맞는 거, 더 많은 것 같아. ちょっ 했는데 환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싸웠어 아나 환약 먹으려고 했거든 아 진짜 아깝다 아 환약 먹으려고 거리를 넓히려고 했거든 환약 먹으려고 아, 근데 달려 드는 바람에 죽었네 진짜 아깝다 넉만까 아까운 거, 나 니까 너무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개아 쉬워 죽겠 으니까. 여러분 들도 아쉽 겠다. 만썸블 아쉽 죠? 다른 알고. 아우 미친 자, 여기서 키를 깎고 아뭐 이거 왜 뛰었지 <웃음> 다시 하자아나왜 자꾸 X를 누르 거야? 스페이스 누를때 시프트 누를때 같이 누르나 아 알겠다 나 이거 D키 누를때 자꾸 X같이 누러 아, 씨. 왜 자꾸 이걸 같이 누르나? S 누를 때 D를 같이 누르나? 왜 바뀌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의수를 빼고 가라고요? 표창은 쓰는데. 아, 다른 걸 빼라고? 그래도. 되겠네. 아유. 아니, 이걸 빼고. 자, <목소리> 그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이 자, 그면 着地す gitmek 한 대씩만 대 감정 패턴이 갈라지 오오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 가까이 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센스에 <놀람> 잠시만 요저 뒤로 가면 죽어요 저거 때려야 되는데 간파하기 좀 나와봐 간파하기 쓸만한 게안 나와 자꾸 왜안 나오는 거야 다시 합시다 아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안 먹을래요. 입맛이 다싹 사라졌어. 입맛이 없어졌어 하다 보니까. 내가 아 시나우이카스. 아 너무 빨리 눌렀다 아이 아, 시간 됐아 죽었네 <웃음> 하 정말 몇 프로 남았는지 볼까 아 원거리 공격이 약하다 근거리를 못하면서 육포까지 아, 내려갔네 아이템을 잘안 써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하, 저러면 그냥 아이템을 쓰고 싸워, 이러겠는데. 왜, 안 써도 이길 수 있을 것 할수...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꾸 못 쓰겠어. 아야. 아, 이거는 내가 욕심부렸다. 다시 하자. 100번까지는 안 갔어요. <웃음> 전판은 안 했다 솔직히. 100판은 인정할 수 있는데. 아. 우리가 아시나 우이카스. 좀 날라와봐. 난 그게 더 편한데. 아야.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했냐? 아저씨 이걸로 때리면 재밌어 온다 더 쉽게 진짜 안맞았어 너무 멀리서 던졌다 내가 잘못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잡았다. <웃음> 뭐야? 기다렸네. 와, 이걸 기다렸어. 와. 이만 개쩌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 저기구나 하. 아, 너무 힘들었다. 눈물과 상이의 꽃을 먹인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를 먹여 하나 두개다 먹이면 어떻게 되지? 좋은 거니까 둘다 먹이면 괜찮겠지? 둘다 먹여? 템도 넘쳐나는데 뭐 같이 먹읍시다 나눠 먹으십시오 나은거 먹이면 되지 그럼 다 먹어야지 아 인간으로 살리는 거야? 아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냥 되는 거야? 설마 내가 죽니? 설마 할복하는거야? 앞에서? 아니지? 저거가지고 할복하는 이거 거야? 아니 설마 에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야 안돼 나 중간에 저장도 안해놨어 온이 잡아야 돼야 아, 중간에 저장도 안 해놨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아, 주인공이니까, 설마. 에이. 아, 뭐야. 진짜 죽었네. 아, 뭐야. 중간에 데이터 저, 저장... 아, 아니다. 방금 그냥 돌아갈 때 데이터 저장이라고 하라고 얘기해줬지. 아, 씨. 죽으면은 못하는거 아니냐? 죽으면 못하는거 아니야? 다음 고? 저장이 마지막으로 되어있을건데? 나이씬 깬걸로 안됐을거 아니야 아 처음부터 말구요 아 이렇게 됐으면나 온이 안해 티티 할래 나도 사람으로 견멍히 살아 そして 死노토思います. 아, 두번도 절대 안 해요. 라가 씨노비가 そうしてくれたように 는데 기분이 짭빠지네 에마도 너니모 お世話になりました. 아, 이미, 이미 많은 걸안 잡았기 때문에, 야따는 다 잡았다면서, 칠, 칠모시기 도상가, 부상가, 뭔가 걔랑, 하... 쿠비나신가, 뭔가도 잡았다면서. 난 그런 거다 띄고 왔거든. 아, 엔딩 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아. 아, 누가 두개줄 했어. 아, 씨. 두개줄라는말 듣고 두 개가 괜찮은 엔딩인가다 했더니만. 이거 근데 저장 데이터가 그거 잡기 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씬 잡기 전으로 돼 있나? 짝짝짝 일단 깼으니까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요 하라고? 아니요 하면은 오니잡으로 가진다고? 2회차 2회차라는 게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두 번을 잡는 거야 이딜를 e, 가지고 이 e 스탯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저씨 미안합니다 내가 한번 써줄게 어차피 이거 몇번 있어요 이거? 오이 어, 개수를 어떻게 이거 잠깐만 용 용해가 정확히 뭐였지? 이거 엄마 이거야 이거지. 한번더 쓰자. 예. 아저씨 너무 괴로워하길래 살렸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나? 어디 가셨어? 할아버지? 어디 갔어? 혼자 해? 할아버지 어디 갔어? 아니 할아버지 어디 갔어? 어디? 그건 아닐 테고. 오니가 어딨지, 근데? 오니가 어디에 위치한지 조차도 모르는데. 오니는 어디서 잡나요? 뭐지? 할아버지 어디 갔지? 안 먹은 수족이 쿠비나시. 삐나시, 랑, 아, 그냥 칠면모사, 그래, 맞아. 아, 싸움 매기. 어, 맞아. 이신. 널 잡았다고, 이신. 이제 온이를 잡아야 하는데. 음. 칠본창이 개말하는 거죠. 그,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군이 있던, 그, 무슨, 잡혀있던 그곳 앞에 창 들고 있는 그 놈. 에.. 안 잡긴 했어요. 잠깐 아, 잡았잖아. 이렇게 잡았는데? 안 잡았어? 잡지 않았어? 개가 개 아닌가? 잠깐만요, 배고파가지고. 언니가 진짜 힘들다며 이씬 보다 더 힘들다고 투수들이 얘기하던데 싸우기 귀찮은거야? 아 진짜? 되게 막 싸우는 애가? 교양 없이 싸우는 애가? 수중 나올 애가 또누가있지 지금 내가 앉아본게 독구지론가 게안 잡았고. 7분창인가 보시게 안 잡았고. 아, 7분창이 두 개에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임. 소총 요새 가는 길에 있다고? 7분 창 하나 잡았는데, 7분 창 잡았다니까. 한 마리 잡았어. 그러니까 도쿠지롱과 뭔가 걔는 내가 그냥 지나치긴 했거든요. 불쌍 머리에 템 먹었냐? 아니요 고기 안 먹었어 맞네 고기 템안 먹었어 어떻게 올라가지? 해놓고 안 먹었어 음. 왜그 위에 진짜 진짜 갈수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 음.. 어디쯤이었더라? 아시나이보다 아 여기 어 거기가 어 여기였다 그래 저걸 못 먹었어. 아그 동굴로 가면 돼요? 아야야야야야. 왼쪽 뼈? 어 여기 길이 있었어? 어나 계속 일로 가서 몰랐어 길이 있네 경계 경계 깜짝 놀라 씨 여기 아무것도 아닌가? 오! 아야 부처님, 죄송합니다. 와! 아, 여기, 여기 있었던 거구나. 아, 저 밑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건 도대체 뭐 어떻게 올라가지? 막이 생각하고 있었어. 안전하게 돌아가야지. 오, 오, 오, 오. 오, 꼈어, 꼈어. 깜짝 놀래라. 소리에 놀랬네. 이쪽, 뭐야. 여긴 어디야 나 지금 어디로 왔냐? 아. 아, 아. 아, 왜? 어, 불쌍해요. 싸울 수 있지않을까? 칠면무사 엄청 많다며 몇마리에요? 몇 세마리에요 시가 많아. 여러분들은 그걸 다 잡았어? 그 많은 걸다 잡았다고? 심심했어요? 사 종류별이라고 하니까 가흥이 떨어지는구만 애초에 사탕도 잘안 쓰기 때문에 아 사탕 안 쓰고 싸워요. 지금 사탕이 차고 넘침. 사탕 아마 한번 썼을 때가 아마 파괴승 그 잡을 때? 그거 딱한번 썼을 거야 빨간색 사탕인가? 아니 우산은 뭐야? 우산님우산님 인거야? 아 괜히 이거 있으면 페링꼬여서 안될거 같은데 헤링 대신 쓴다고 이게? 아 진짜? 어 그래? 한 번도 안 써봤어 제 유일하게 쓰는 건이 수리관뿐이에요 업글을 하러 가자고? 그러면 추억의 문 가려면 여기서 또 가야 되잖아 별로 저 뭐냐 응왜 추억의 묘 가야 우산 상인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어 이거는 아직도 누를 수 있나? 안되네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마이 <놀람> 오이를 오 터득했을 때 준다고? 뭐야 이게? 저런 말을 했어니 표주박 씨앗 없을걸요 저? 아 일단 그냥 맛보기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어딘지. 그 뭐냐. 오니라는 애가 어딨는지. 맛보기라도 해보게 <웃음> 아그그그말 타고 싸우던 애 거기로 가야돼? 이쪽이던가 아반대쪽이 음. 오, 이거 넓은 섬곽이 하나 어딨냐? 반대쪽이냐? 어디냐? 저쪽이지. 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아, 밑에서 싸워서 그렇구나. 깜짝 놀래라 이쪽이야, 반대쪽이 더다 어, 어떻게 생긴지 아는데? 이쪽가 어, 이쪽 아닌데? <웃음> 어디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디야? 나 어딘지 안단 말이야. 모양으로 외웠어, 모양으로. 잠깐만. 그 주변에 아저 밑에 싸우는구나 저기 아니야? 연기 가려졌네 저쪽이네 그래서 바로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싸우는 팀 우리 팀 싸우는 팀, 우리 팀. 이기는 팀, 우리 팀. 싸우는 팀, 우리 팀 어우, 열심히도 싸우세요. 어느 쪽으로 내려갔더라? 근처에 여운이 있다고.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 저긴데 와우! 오씨 개놀래라너 뭐야 야너 뭐야 아아아야야 야. 어? 얘 뭐지? 한약 고맙다 아 잠깐만 쟤좀 따돌릴게요 아 씨. 어디까지 쫓아와 뭐냐? 저 밑에 넓은 운동장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뒤지는데 근데 저기 문은 막혀있어 어 누가 죽었다 돈돈 돈. 돈은 안주네 아니 연, 연을 어디 올라가서 봐야되는거야 정확히 아, 저기 있다. 연이? 연을 어떻게? 아하. 와. 오, 개잼. 왔다. 요아이오오 오. 이봐요, 오는씨 조카 는가 세요？나 이 사람 <웃음> 말걸면 죽이 는이 써야 돼. 그래 조카 와시 도이 아리사 마자 아이프가 담에 해비 다니니 아시나데 가게 담에 담나 담에 나에시나담아시나 담에 담에 담에 아 저다리구만 저기구만 오! 오 싸운다 저기지?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십시오. 저는 갑니다. 여기 거기랑 비슷하게 생겼다. 어 설마 여기에 오니가 나와? 와, 여기서 싸운다. 오, 아이 잔몹들 처리해야 되잖아. 뭐야 저 사람? 저 사람이 설마 오니로 변신합니까? 느낌이 그래 보이는데, 갑자기 막 변신을 해야 돼. 아씨, 너 불... 불... 불이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어우, 잠깐만요. 너무 모두에게 어그로가 떨렸는 걸.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디 돌아갈 수도 없네 어 잠시만요 어디까지 던지나 보자 오 여기까지 오네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어디까지 오신 왔어 원래 안 넘어오네 추억의 면은, 여기서 어떻게 가지? 아,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구나. 근 잠깐만. 저쪽인데? 이거 지붕 위인데?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얍! 거리 간다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나? 저 위쪽인데? 어 여기 올라가.. 잠깐만 올라가면 갈수 있나? 갈수 있구만 음식 한번 하고 가자 잠 못부터 처리한 다음에 가야겠네 들은 눈도 좋아. 저 어떻게 한 거야? 저사 이 사람도 안 때리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근데... 안 잡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잡으려고 하냐면, 싸울 때 거슬리지 않아요. 쟤네 내려오지 않아. 쟤네... 나... 보스랑 1대1 뜨고 싶은데 괴롭히잖아요. 그럼 처리하고 가야지. 어떻게? 충전 놈 부터 처리하겠네. 오,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아, 뭐야? 뭐야? 뭐야? 갖고 있었어? 뭐야? 다 갖고 있는 거였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친구들, 친구들, 잠깐만... 아, 씨, 아까운데... 얘들한테 쓰는 거 아까운데... 여기 근처에 그거 없어요? 풀 없어? 저건 뭐지? 걸렸다. 여기 사탕이 있대? 어, 여기.. 오 잠깐만 여기 문안 여는 게 좋겠어 잠잠해질 수 없는 것인가 네 저기 문안 열었어요 대포만 잡으면 된다고? 대포가 어딨어? 아까 쏟던 애들 다그총아이에요 불타는 거? 음. 좋았어. 이제 하나씩 처리해보자. 종 치는 놈부터 처리한다. 이 아저씨들은 불쌍한데. 피 채우기용인가, 아저씨? 죄송하지만, 피한번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라올 오 허, 험상굳게 생겼어 오니? 일로 오는 거야? 어, 안 들어오잖아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쟨 어그로가 끌리긴 했네 설마 오니 잡으러 일로 나가요? 쟤는 꼭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지? 아난 저기서 싸우는 줄 알았네 야 어디.. 어디 있는데 쏘는 거야? 아, 저기구나. 아, 어, 뭐야. 뭘또부님이 많아. 아, 쟤구나. 어어, 어어. 아저씨, 상인 아저씨, 상인 아저씨 뭍히는 어. 거 아니야? 아 뭐야, 상인 아저씨 보러 가는 줄 알았네. 상인 아저씨 죽었겠죠? 뭐 없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왜? 때려봐 때려봐 뭐 어, 때릴 수 있겠어? 올라오지도 못하면서 아보 설마 그첫 번째 보스 있는 데로 가야 하는 건가? 뭐좀다 무시하고 가도 되니까. 어, 뭔 소리지? 뭐야, 적기도 있어. 에이, 야. 어, 잠시만요.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 야, 아파요. 나 위에서 보자. 저기서 싸우는 건가? 여 여긴가 보네. 화상이 좀더 괜찮아질 때까지. 저쪽이 맞나 보네. 저그 이렇게 돼 있는 게좀 느낌이 쎄하네 근데 저기 잔몹도 있는데? 하나 하나만 있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되냐? 왜 저래? 둘 다. <웃음> 쟤왜 저래? <웃음> 쟤왜 저래? <웃음> 쟤왜 저래? <웃음> <쟤왜> 저래? <웃음> 귀부로, 부러... 아, 저기 있구나. 미안합니다. 아, 같이 싸우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아, 같이 싸우고 있었는데 내가 죽였어. 날 쏘는 거야? 너네한테 끌릴 때. 막고 때려도 될것 같아 어 밟혔어 어 맞았어! 잠깐만요! 도망아 여기 너무 무석텍이다 떨어질 것 같아 아이건 잠깐만 이 뛰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거 어? 찍었잖나 여기 여기서 뜨는데? 여기서 그냥 뜨는데? 뭐..뭐가 문제지? 아! 야 저거 하다 죽을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앉고 다시 하자 <웃음> 좋았어 좋았어 잔머리 불 진짜 세다. 지금 이차금 자본이 차에 잡으니까 더가거죠아이차이 차가 아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차시작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냐불가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 근데 이팔 약간 그거 같아. 오른쪽에 흑, 오른손에 흑염룡. 약 이런 느낌. 스 엄청나. 벌써 30반이에요. 아, 이거 뭐야 이거. 패링이 되는 애는 맞아? 어디서 패링해? 수분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아, 거리 한다씨칼좀 길게 해주세요. 아, 얘는 이런 애 이런 등직큰 애들은 주변을 맴돌아야 돼. 아, 씨. 오른손... 저 오른손... 오른손... 그니까 패링이 돼도 불타면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아. 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웃음> 왜 자꾸 오른손이라 하냐? 그냥 쳐맞아야되나? 불 <웃음> 데미지 그냥 쳐맞고 싸워야되나? <웃음> 아 근데 아까는 나랑 맞서던 병사있더니 여긴 없네 두 번은 없네 아 이거 좀다 부셔봐야 돼벗슬리니까다 부셔보세요 주변에 있네. 아, 아씨. 에프 진짜 열심 하네. 아! 저건 아니야. 내불보려고는데 그것도 안되네 3개인 내가또 있었나? 아, 근데 이 친구를 3번 잡으려면 진짜 미치겠는데 조피아얘는 가까이 와도 아칼 거리가 안다. 파괴승도 3개였나? 아, 맞네. 파괴승도 3개였어. 파괴승이 제일 쉬, 쉬웠네. 이렇게 보면은 3개짜리.. 타... 아, 이씬은4개였네4개였 겐궁이가 3개. 아, 뭐야. 몸이 미보소하고한대때리고아씨이헤링으링으로 헤링으로. 헤으로헤링 이압 헤링으로. 링으로가옆 점프가 아니야 <웃음> 점프가 아니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옆으로 이렇게 피할 아 점프로 피했어야 됐나 옆으로 그냥 피하면 안되나 내가 한하 뭐 스트레스 밖에 안 되나? 어떻게 때려야 되나 어, 어떻게 어 해야지 못 때리겠어. 가까이서 잡아야겠다. 얘도 멀리 가면 답도 없네. 아, 저거 쓸 때는... 아, 저거 쓸 때는 그거 해야겠네. 안으로 붙어있으면 안 맞나? 제 안쪽에, 있으면 팔 위두를때 안맞나? 간파? 제 간파? 설마 손 내밀때 간파를 써야돼? 저.. 이쪽 팔 내밀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시 해봐 막아.. 아 그니까 막는건 알겠는데 간파 타이밍이 언제예요 반팔, 간팔... 그러니까 찌르기는 아니잖아. 찌르기가 어디 있어? 제가 찌르기를 언제 해? 아 생각해 보니까 올려놓은 거다 떨어지네. 아 시, 스킬 올릴 것도 없다 패시브 아닌 이상 잘안 올려서. 아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어딨냐? 간파가 어떻게 써주지? 간파가 써지는 타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달려드는 거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고 나와 나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고 친구야 불타는 데미지는 어쩔 수 없지. 아, 살, 해볼만 할것 같은데. 이렇게. 젠장. 갑자기 뒤돌아져가지고 풀렸네. 시까지만 하고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지금 시더늦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간요잠시만시 有啊。 봐봐요 진짜 좀 짜증나는 게 다리 사이에 있는데 왜 통과가 안 되니까 에? 다리 사이에 있으면 다리 사이로 나가는 것도 돼야지 이게 뭐야 다리 사이로는 나갈 수가 없어 알아요. 그 표주박 뭔지. 그나 거기서 봤는데? 그 빨간색 표주박 말하는 거지? 강가에서 얻어졌던 표주박이잖아. <웃음> 아 이게 마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클릭하면 이렇게 된다고 공격은 계속 누르면 꼭 저렇게 되네 기침 소리 또나야 되네. 눌 렀는데 아이고, 거리 조절 못 하면 계속 가까이 못가 는데. 갈 수가 없네 한번한번 가까이 못 가면 계속 못가 멀어지면 안돼 아! 아직 패링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한번 클릭 누가 가져와봐 패링으로 깨는 고인물 영상이라도 가져와봐 나한테 희망이라도 심어줘 <웃음> 나한테 희망을 좀 심어줄래?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 근데 그거 보면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봐 잖아 그걸 명심해야지 뭐야? 이 다음 아니야? 이게 뭔데? 빨리 살아나 멀어서인가?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 뭐야, 이런 것도 써? 마법도. 아, 뭐야, 마그거이지밖에봤었구나 뭐, 아... 하. 별걸 다으면 그만합시다. 지금 더 해봤자 어차피 못깰것 같으니까 이거 앉아봤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